자, 구수한 사투리가 매력적인 트로트 스타 나와주세요 박곤! 박곤! 박곤! 박곤! 내 차이엇! 내 차이엇! 돈줄! 바로! 에이! 바로! 박군 씨는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밥도 같이 먹는다는 아, 밥 얘기가 있밥 같이 있던데? 먹는데 사실 제가 오늘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못 먹거든요 왜요? 왜 이제 사실 어릴 때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 상담사 먹을 때마다 이벤트였는데 그때는 밥이랑 고기랑 같이 반찬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아 항상 쌈밥 고기 뭐 김치 안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었던 음 먹었어 가지고 지금도 항상 그렇게 먹거든요. 아 네. 고기만 먹으면 그맛못 느끼죠. 밥이랑 먹어야 제대로 느끼죠. 맞아요, 제대로 느끼고 좀덜느끼하고맞아덜 느끼하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아. 박구씨의 먹방 기대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파이팅 출발! 스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맛있는 냄새나. <웃음> 우와, 멋있는 냄새야. 어? 바꾼 것 같이 생겼냐? 폰, 보으로딱 바꾼 것 같아. 봐 바꾼. 봐은 바꾼. 바꾼. 그래 안만보도 딱. 그때. 어떻게. 어휴. 딱 알아보겠어요. 어머, 너무 너무 똑같으세요. 지금 주방 이모님들이 지금 난리 나셨어아 아이고. 좀딱 가기 전에 이모님 사진 찍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유, 고맙다. 이모. 너의 한마대로 가면 더 좋죠. 연탄 불고기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네. 배고파서 따 이상 먹어야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많이 자초해요 지금 빨리, 빨리 한것 빨리 시켜 저희 오리 양념 불고기 6개만 유기물요? 네, 네. 유기물 맛있겠다 단백질이다, 단백질 연기 나오는 거 봐봐 그래서 불맛이 네. 났구나 와, 와, 터는 거 봤죠 어머, 기름까지 벌써 4인분만 딱 먼저 나왔습니다 어, 궁금하다 강철부대 우리 제갈공명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최고 좋아했어요, 정말로 아, 진짜요? 네잘 <웃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향 장난 아니 아. 요 연탄 냄새도 좋아 오, 아 향부터 지금 묵자, 묵자, 묵자, 묵자 젓가락도 난리가 싸움나 뭐야, 어이, 뭐야, 왜? 뭐야 진짜, 와, 냄새. 음! 와, 수영 언니, 와! 와, 와, 와음 아, 근데 불향이 입에 넣자마자 터져, 막.. 아, 진짜 이거 영탄향. 영탄향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불향. 음. 음 맛이 진짜 비싸 아 진짜 이거 꼬리가 오리 같지 않아? 왜 녹지? 이렇게 부드러운 오리는 잘못봤는데 음. 매운 것도 자극적이지 않고 음, 맞아요 단짠단짠해 파채랑 한먹을볼까와 언니 이거 파채랑 먹으니까 또 파채의 그 알싸움이랑 고기의 그 양념이랑 너무 잘 어울려 와 진짜 맛있다 형님, 저... 저... 구구는 저... 저... 구구는 저... 구구는 저... 구구는 저... 구구? 저... 저... 네. 기밥 하나만 네네 그래, 그래. 아, 밥을 어, 먹어야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이건 밥을 한두 번 먹어본 솜씨가 아닌데요? 지금 흰밥에... 오오 어렸을 때부터 밥이랑 고, 고기를 같이 먹어가지고 아, 저렇게 먹어야지 응. 잘 들어가는구나. 밥이랑 하니거 훨씬 맛있지또 아. 다른 맛이네 아, 이거 밥도 맛있다. 이게 신김치인가? 청양고추, 마늘. 아. 자, 박군 쌈 입에 들어갑니다. 오오한 번에 들어가네요. 어, 깔끔하네요. 진짜 야무지게 도 정통이다, 정통. 이건 삼삼호해야 돼 이건 무조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아, 어, 잠깐만 오, 밥곤 보세요 야무져, 뭐. 뭐. 왜 이렇게 야무지게 드셔 음. 큰일 났는데 음. 배가 안 차는데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해서 주문한 8인분 모두 다 나왔습니다 특수기들 주시잖아 고기가 올 때마다 어떤 기분이냐면 전쟁터에서 계속 총알이 장전되는 기분 계속 총알이 장전되는 기분 오 든든하다 어, 뭔가 어. 든든한 느낌? 아. 박곤 보세요, 박곤 지금 흰밥에 오오오! 오리가 우리가 3단이었어요. 3단에 다고추까지 아니, 진짜 잘 빨리 지치셨는데 안 지쳤어요. <웃음> 계속, 계속 드세요 20분째인데, <웃음> 오, 괜찮은데. 들어 들어가. 어, 들어가. 게 들어가. 들어가. 들어들어간들어어가들 정말 없네. 야. 그냥 없어지겠는데, 4인분이라고? 우리 삼겹살도 먹자 아, 삼겹살 좋아, 고! 사장님, 네. 저희 삼겹살 6인분만 부탁드릴게요 네, 삼겹살 2인분이야 6인분이야 6인분, 네 연탄 삼겹살이요 삼겹살 나왔습니다 우와! 야! 야! 우와! 오, 와! 와! 기와 저거 봐! 우 <웃음> 기름 싹다진거 봐! 야... 아나 저게 파채에다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자를까 어떻게 할까? 저는 안자래요 오케이. 일단 통으로. 아! 자, 수영은 지금 통으로 이렇게. 하나 집었어요. 와 불향. 야. 어 통으로 들어갑니다. 통으로 가자, 들어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오. 야생, 음. 야생. 아니, 쓰다는 또 손으로 와우. 또 뜯어요. 와우. 대랑 음. 되게 담하다 음. 안개 먼저 삼겹살인데. 안개랑. 엄청 그 느낌인데? 아니, 사장님. 근데. 사장님. 어. 밖으로 시정일과 모든 고기를 아, 밥과 맞아, 밥과 드세요 어 그렇게 먹은 습관이 돼서 그렇죠 음. 이렇게 거기는 짠짠아와야 돼 거기 뭐 3인분 지금 다 나온 거요 나머지 거예요? 3인분 나왔나 봐요? 네. 네, 나머지 삼겹살 3인분 나와서 총 6인분 삼겹살은 다 나왔고요 닭발도 지금 먹을까? 사장님, 네. 저희 무뼈 닭발 이거 세 개만 주세요. 어떡해! 와, 저, 불에 그을린 거트머리 아 끄트머리가 이렇게 그을렸어요. 맛있겠다. 아 아우 진짜 꼬득꼬득하겠다. 네, 무뼈 닭발 나왔습니다. 어, 닭발 나왔고요. 어, 닭발 벌써 어 나왔어. 자, 닭발 어 나왔습니다. 이것 <웃음> 이거, 이거 아, 아 근데 여기는 분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분량이 아. 그 가득해 아. 음. <웃음> 음. 음 많이 안 매운 이런 닭발은 캡사이신 쓰는데 여기는 캡사이신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음. 음, 청양고추 그거 그냥 음. 막 청양고추가루면 약간 깔끔하게 매운 음. 좀 매콤한가 봐요, 매콤한가 봐요. <웃음> 네. 안 쓰시는 음. 음. 음. 맛있게 매워야 돼. 음, 맞아요. 와, 군침 돈다, 군침 돈다. 어, 삼겹살에 싸 먹고 싶다 저거. 아, 진짜, 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 삼겹살에 싸 먹고 싶다 저거. 어, 삼겹살에 싸 먹고 싶다 저거. 어, 와 수양 보세요 지금 아예 통생겹살 위에 닭발 얹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거야 내얘 네 어떻게 들었나 봐.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이거를 야물 딱죠 야물 딱죠 근데 이것도 불량이 나고 이것도 불량이 나니까 다 불량. 그냥 냉이지 그냥, 그냥. 물, 물, 물. 그 불상으로 가득 콧구멍에서 막 나오는 거야. 음, 음. 아. 마지막. 잠깐만 수다가 지금 삼겹살이랑 닭발을 아, 같이 개운다, 꽂았어요. 삼닭삼닭. 뭐라고? 삼닭삼닭. 삼닭삼닭. 둘. 오. 맛있겠다. 왔어, 맛있겠다. 와, 음, 수다. 야. 어, 나침 나왔어. 아, 진짜 수다. 음. 같이 먹으니까 식감이 재밌다. 이게 닭발의 오도오독함이랑 고기 삼겹살의 그 야들야들함이랑 섞여가지고 식감이 재밌어. 오이삼각삼각 좋은데? 나이거를 하나 넣어주고. 오 근데 바꾼 보세요. 닭발이랑 양파장아찌 번갈아서 꼬치를 좀더 만들고 있어요. 삼삼삼 <웃음> 삼. <다들. 다들. 웃음> <다들. 웃음> 제가 들어갈까요? <봐요? 웃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캠핑온 느낌이야. 진짜 고기라도 불아 나고 닭발도 불아 나고 다불아 나. 캠핑장에서 아아 먹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냉장고물에. 냉면 육수에 다 밥을 말아먹는다고? 밥꾸냐 아니라 밥꾼 아닙니까? 밥꾼, 이 정도면 밥 밥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여름에 음. 오이 냉국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이 드는 거죠. 냉면 육수에 밥 말아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이것도 일반 육수인데. 음. 면발 엄청 쫄깃해. 완전 딱 봐도 엄청 탱글탱걸리는데. 국물 너무 시원한데? 국물 뭐야? 땀이구나. 어 면치기! 면치기, 면치기! 음! 면 찌개, 면 찌개. 음 오! 오, 오안 끊어, 어, 안 끊어! 어, 어, 어, 어. 야, 안 끊어요, 안 끊어요! 어? 어머머뭐머뭐머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바군 그냥 계속, 안안 끊어, 안 끊어. 계속 어, 들어가는데? 계속 끊어, 진짜 안 끊어! 햇콤 달달하면서 김치가 굉아음 양념 되게 맛있는데? 음음 어, 예. 밥군!